이렇게, 이렇게. <웃음> <웃음> 아마 저희 농가, 농장에서 농 생산된 포카칩을 또 잡수시는 분들이 수만 명이 계시겠죠? 와, <웃음> 산 같은데 이게 다 퇴비? 예 네, 퇴비입니다. 이야. 마늘, 양파, 감자, 뭐 배추, 뭐 모든 작물에 퇴비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그거 뭐빌린 거예요? 아닙니다 <웃음> 아, 이것도 사신 거예요? <웃음> 네 <웃음>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다. 얘도 비싼가요? 2천만 원 조금 넘습니다 2천만 원? <웃음> 아니, 아니 용료자은 언제부터 운영하신 거예요? 운영하신 10년 조금 넘었습니다 10년? 12년째 됐네 12년째 이왕 할것 같으면 남들보다 월등한 수입을 창출하고 을 어, 먹고 살기 위한 농업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한 농업을 한번 해보자. 농사 짓기 위한 지금 장비만 10억이 넘습니다. <웃음> 와우! 나왔어, 10억! <웃음> <웃음> 이런 거 씹어라? 네. 이런, 이런 걸심게 되면. 이런 거 씹으면 짭된다 된다. <웃음> 종자를, 좋은 종자를 사용하셔서 농사 잘 지어서 수입 창출을 하는 게 훨씬 더 농민들한테 그 이득이 됩니다. 주부님들 이렇게 뭐살때 같이 뭐 이렇게 모아서 공동 구매하는 것처럼 우리 농민들도 어 내가 원하는 비분 지금 일반 기존에 나오는 22-85 뭐그 다음에 고토 붕소가 끝이거든요 너무 작죠 12대 원소가 없죠 근데 거기에다가 그 비료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12대 원소를 될수 있으면 다 집어넣어서 만드는데 아니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원래는 제가 혼자 쓰려고 만든거죠. 아 역시, 근데 옆에 분들이 보시고 혼자 하려고 했는데? 제가 혼자 해서 농사 잘 지어보려고 했는데 이게 뭐... 얘기를 그게, 들어, 들어보시고 어, 나도 나도 같이 하자 해가지고 지금 네네네네. 일이 점점 커지고 있는거죠 지금? 혼자 잘 먹고 잘 사는게 아니라 이제 대한민국 농민들 다 부자되는 그날까지 뭐다 오픈하겠습니다. <웃음> 역시 이 마음 숨숨이가슈퍼농구답네요 아, 자 우리 대한민국의 농부들이 부자되는 그날까지 한국농산TV는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구,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8월 30일까지 주문 받습니다 빨리 주문 주세요 마늘농사를 지시면서 어떻게 하면 마늘농사를 잘 지을까 라는 고민들은 누구나 많이 하시지만 방법을 몰라가지고 어떻게 할줄 몰라서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저희가 그이 농업계의 슈퍼, 슈퍼농부 우리 이승민 씨를 모시고 어떻게 하면 마늘 농사를 잘질수 있는가 A부터 Z까지 낱낱이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동안 갖고 있는 노하우들을 공개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네뭐 전국에 계신 농민들 다 부자 되는 날 그날이 제일 좋은 날이기 때문에 뭐저 같은 경우에도 보통 계약 재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처음 농사 지을 때는 농약 치고 농민들이 농약병도 안 보여줬습니다 진짜 그랬었습니다 십몇년 전에는 근데 요즘은 PD님 오셔서 이렇게 농수산 TV가 있고 유튜브가 이렇게 세상에 알려지면서 농민들이 전국에 있는 농민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도 다 따라하시고 열심히만 하시면 뭐 수입 창출해서 돈을 벌수 있기 때문에 와, 얼마든지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농민이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한국농수산 t 이는 여러분 곁에 설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민 여러분 화이팅! 진공으로 빠다기는 힘이 때이 정도로 양쪽에서 쫙 빨아당깁니다 바람이 얼마나 센지 한번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망이이 정도로 달려들어갈 정도의 바람이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도 위에도 전체적으로 다 바람이 여기서 들어가서 저기까지 다 통과를 하기 때문에 마늘 하나하나 사이에 있는 수분들이 금방 다 마를 수가 있습니다. 예. 아, 끔하게 말랐네. 이 마늘들은 다 종자용이거든요. 오. 종자용 마늘인데 비가 계속 올때 이렇게 마늘을 저장하다 보면 안에 습기 때문에 곰팡이가 피고 말라서 마르면서 이렇게 그 품질 저하되는 마늘들이 많은데 계속 그런 식으로 바람을 붙여 가지고 말리게 되면 끝까지 그 좋은 상태를 유지시키다가 이제 파종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마늘을 까서 이제 종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언제 지금 이 창고에 들어온 거죠? 어 저희가 농사지은 마늘을 이제 처분하고 그 다음에 바로 7월 말경에 음. 7월 말경에 이제 저희가 창고로 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지금 심을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부터 말씀해 주실 건가요 종자를 올해 같은 경우 겨울에 날씨가 따뜻하고 하면서 녹병이라든지 뭐 흑색서금균액병 그 다음 뭐 뿌리 응애 병과 충이 상당히 그 마늘에 많이 이렇게 음, 그 가해를 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농사 지은 그 마늘 중에 밭에 병이 걸리지 않은 깨끗한 마늘들을 종자로 사용하셔야 되거든요. 뭐 사람도 마찬가지로 사람 그 아빠가 몸이 건강하지 않은데 밑에 자식을 낳았을 때 건강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뭐안 좋은 병이 유전될 수가 있기 때문에 병에 걸린 마늘을 심어 버리게 되면 농가 분들이 최고 안타까운 게그 좋은 마늘들은 판매를 해버리고 벌어진다든지 조금 안 좋은 마늘들을 이렇게 두었다가 다시 종자로 사용하시는데 그 악순환입니다. 악순환. 악순환. 그벌 마늘? 어벌 마늘 같은 거를 어떻게 그런 것들을 그냥 뭐 병에 걸리지 않아서 이렇게 벌어지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용하셔도 되는데. 이게 올해 같은 경우는 병에 걸려서 이렇게 껍질 상태가 안 좋다든지 네. 아니면 이렇게 그 색깔이 깨끗하지 않은 그런 마늘들이 많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마늘들을 심었었을 때 이제 봄밭에 가서 병에 걸려서 잘 크지 못할 확률이 80% 90%가 되는 거죠. 농민들도 알고는 있겠네요. 알고는 있지만 또 새로 종자를 구입해서 돈을 투자하기가 뭐 요즘 농민들 그 주머니, 사정이?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마늘 올해는 조금 좋았었는데 작년 저작년 한 2년 동안은 마늘 시세가 없었기 때문에 마음은 꿀뚝같지만 이게 행동으로 옮겨지기가 좀 쉽지 않죠. 자 그럼 지금부터 어떤 마늘 좋은 마늘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늘 종구는 크면 좋겠지만 또 마늘이 너무 큰 마늘로 종구를 쓰다 보면은 그 종자 가격이 너무 많이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한. 5cm에서 5.5cm 정도 사이즈 그리고 쪽이 이렇게 까보면 쪽 자체가 이렇게 너무 큰 마늘들은 보면 속쪽이 또 많습니다 근데 이런 사이즈들의 마늘들은 딱 이렇게 보시면 마늘 안에 속쪽이 별로 없이 거의 다 사용을 할수 있죠 이렇게 한개한개 한개 이런 마늘들이 있고 여기 보면 딱두 개가 못 쓰는 종자로 사용하기 힘든 요두개 정도 마늘 요런 마늘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마늘 종자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껍질을 정확하게 한 개씩 다 싸고 있는 병에 병균이 침투하지 않은 마늘. 겉으로 봤었을 때도 깨끗하고 이렇게 보기 좋은 마늘들이 종구로 사용했을 때, 이제 병이라든지 이렇게 다른 그 침입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껍질 자체가. 근데 보면 이제 집에서 농사 지어서 이렇게 껍질 까지고 보이고 그런 마늘들을 저희또 사용을 해봤습니다, 전부 처음에. 이런걸 씹어라. 네 요런걸 이런, 이런 신게 되면 이런거 씹으면 이런 짭된다 <웃음> 종자를 좋은 종자를 사용하셔서 농사 잘 지어서 수입 창출을 하는게 훨씬 더 농민들한테 그 이득이 됩니다. 호주머니 사정이 좀 넉넉하게 되면 이렇게 돈을 투자도 하고 좀더 나은 농사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할텐데 뭐 올해 마늘 시세가 조금 비쌌지만 작년 저작년 한 2년 정도 마늘을 농사를 지으시면서 뭐 밑가신 분도 계실거고 전혀 하나도 남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 투자하시기가 힘든거 저도 압니다 저도 똑같이 마을농사를 짓고 양파 농사를 짓고 농사를 짓지만 그 악순환을 안 겪으시려면 조금 무리를 하시더라도 좋은 종자 확실한 종자를 사용하셔가지고 농사를 지으셔야 내년 6월달에 웃으면서 수확하실 수 있습니다. <웃음> 그 다음에 해야 될일 뭐예요? 마늘 종자가 준비됐으면 이제 그 바짝만이 들어가야 되겠죠. 바짝만이 들어가서 태비를 뿌리고 그 다음 비료를 살포하고 뭐 살균, 살충제 그 다음 비닐 피복에서 이제 종자 소독을 해서 그 다음에 마늘을 심는데, 어, 태비 뿌리는 거랑 뭐 태비장 관리하는 거랑 저, 좀 미흡하고 아직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뭐 처음 하시는 농민들을 위해서 이제 경험이 얼마 없으신 농민들을 위해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드리고 보여드리겠습니다. Here we go.